갤럭시 호텔 안녕. 우리는 지금 캐리어를 맡기러 왔어요. 아, 어, 저기 있다. 원래 갤다이아몬드 다 내려주기로 했는데 다른데서 내려준 것 같아요 오늘 정면을 보고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에휴, 기차, 와 화려하다 화려해 여기 게 예뻐 피어를 바꾸기 위딱 맞춤형이구만. 맞춤형이야. 너무 군대에 너무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. 안겠지 <웃음> 얘들아, 힘 조절을 해야 돼. 한번더 나가. 6달러는 대여가 한 해. 한번 더. 들고 있어. 어저기야 베네시안 호텔이요 저희는 지금 파이타빌리지를 향해서 가고있습니다 그냥 안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합니다 여기가 여기에 그대가 호텔 사이에 조소되어 있다고 했던 그 마을이야 네. 여기는 크리스카 움직이지 굉장히 많아 으아 네. <웃음> 여기서 우리 완탕을 하나 먹으러 갈까? 아 거리가 예쁘다 아 그래? 애기 목소리 들리안들기 목소리 들리다 아 직접 키워놔봐 오빠 오빠 저기 물 준다 물 아니 아니 너무 어, 여기는 경쟁인가 보다 음. 여기는 다른 나라 같지? 중국 아닌 것 같지? 새소리 너무 좋다. 와어 갈게 하고 있어. 우와! 되게 예쁘다. 와, 와, 음. 네. 와, 응, 그랬어? 아여기서 놀아 여기 와, 와, 면 저기 와, 어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가 와, 와, 마카오 반도보다 훨씬 정돈된 도시 같아. 오, 다시 한번 더. 오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. Hey. 어 우... 오른쪽으로 가면은 연결될 것 같아. <놀놀람> 저기가 카르멜 성당이래 근데 산을 봐야지. 보면면면다 간다 간다 오 여기 여기와무서워 안녕 안녕 오긴 <놀빙> 해. <놀빙> <놀빙> 왔다. 도착했다. 우리가 먼저 왔지. 우리가 먼저 왔지. 렐렐렐렐 바이바